Yeah And still let's get it Wow Yeah 3년째 같은 나의 위치네 는퍼하는 모습이 나오기로 TV I want it I want it I want it 그리스 여기에 나왔지 Show me the money 털었지 마이크 먼지 티켓 침이 고기되고 또 돈이 되길 I want it I want it I want it 그리스 여기에 나왔지 Show me the money Yeah 내 이름은 세턴 실명은 박태성 BTS 대구슈퍼 유명 래퍼 I wanna be a salad, BTS 그러기에 너무 비싼 이 많아 어쩌라고 이래 조언하는 할동 캐나 허든기 허구고를 이렇게 없었나 준비가 될고 보여줄 것만 남았어 날찍켜보는맘 페이 마 프렌즈 실망 시킬 수는 없어 김하운의 랩 고등 랩때 듣던 아이가 이렇게 컸어 이젠 보여줄 때내려의 세상에 나를 볼 시선이 조금 두렵네 솔까 내가 봤을 때도 나는 부족해 그랬니 바라기 싫게에왜나이 워스트 튜 미뤄둔 유튜브에 왜 컴피테이션지 원장 모집 영상을 보스티드 7개월 뒤만들고 코일 C4 그 후로 계속 고급 마음 들었으나 듣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없어 리액션용 네 벌써 도 괜찮으니까 TV 나와인지 노래 자꾸 싶어. Yeah.